안녕하세요 손그림 작가입니다 네 오늘 첫 전체 리딩을 하러 KBS 별관에 왔고요 되게 떨려요 긴장되고 <웃음> 선배님들 그리고 배우분들 처음 뵙는 자리라 되게 긴장도 되는데 설레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는 리딩을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네 안녕하세요. 어 하이라이트의 두주입니다. 음, 대본 리딩을 시작으로 이제 3개월 길게는 4개월간의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. 어,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크고요. 또 소연 씨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 불편함이 게 없게 어색해지지 말라고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기대가 되네요. 네,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지.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또 꽃단장을 하고 네. 오셨는데. 음. 할 말이 없습니다. 네, 굉장히 어색하네요. <웃음> 별로 안 어색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.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굉장히 어색하죠. 네. 네. 더 어색해지라고 네. 제가 좀 어떤 걸좀 준비했어요. 우리가 사실 네.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같이 촬영을 해야 되기 그쵸. 때문에 사실은 어색하면 안 돼요. 그렇죠. 바로 빨리 좀 친해져야 돼서 이구동성 퀴즈를 한번 네. 아 하는 걸로. 네. 네. 이구동성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불러드릴게요. 네. 이구동성 하나 둘셋 한번 할게요. 네. 여름 겨울 하나 둘셋 겨울. 오, 어, 왜 겨울이 좋요 네? 왜 겨울이 좋아요? 눈이 와서요. 어? 아직 심지어, 심지어. 좀 지나면 이제 차가 막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겠죠. 조금이 아니라 금방 생각. <웃음> 금방이에요. 네. 네. 치킨과 피자 네. 하나 둘셋 치킨. 어? 오, 오. 오. 치... 피자 광고에서 본것 <웃음> 같은데. 잠깐만. <웃음> 아니 뭘 모르시는 거예요. 저 이제 치킨이에요. 아 그래요. 네. 아본것 같아 치킨 나 최근에. 네. 그거 브랜드 말했어요. <웃음> 짜장면 짬뽕. 하나 둘셋 짬뽕 아하 음. 짜장면 이 좋아요? 네왜 짬뽕이 좋으세요? 전 짬뽕이 더 좋아요. 네자 <웃음> 가겠습니다. 아 이거 이좀 어려운데 3일 굶기 그리고 3일 밤새기 <웃음> <웃음> 뭐야 잠깐 생각할 시간을 자, 조금 잠깐만 생각해볼까요? <웃음> 3일 굶기 밤새기 굶기와 <웃음> 밤새기로 <웃음> 대답을 네, 할게요 네. 우리가 하나 네. 둘셋 밤새기 오 <웃음> 어? 어떻게 굶어요? 3년 동안? 네? 3년 동안 굶으면 죽지 않아요? <웃음> 그럴 거 같은데? 같은데? 쉽게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음. 음. 탕수육, 네. 부먹, 찍먹 하나, 둘, 셋, 부먹. 찍먹! 와. 와, 이렇게 약간 재밌는... 그런 음식 취향 이런 게안 맞네 음. <웃음> 그러네야 이거 뭐야? 매니저 없이 1년 그리고 핸드폰 없이 1년 매니저니 핸드폰이냐? 네. 없어도 되는 거 <웃음> 없어 하나 둘셋 매니저, 매니저. 아, <웃음> 미안해요 매니저 님어 어쩔 수 없지 휴대폰 나요? 떡빵 하나 둘셋빵 <웃음> 아, 무슨 떡, 떡? 좋아해요? 어, 백설기요? 백설기 뭉거 그, 그, 그. 저는 떡은 꿀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. 술떡이라고 어, 술떡? 알아요? 되게 하얀 백설기가 아, 생겼는데 네, 포실포실해요. 음, 음, 맛있어. 단맛, 짠맛. 하나, 둘, 셋. 짠맛. 아 야, 완전 틀려. 음, 하나도 안 맞네 이거 먹는 분이네. <웃음> 자, 아메리카노, 카페라떼 하나, 둘, 셋. 아,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노. 어, 의외인데? 네. 의외예요? 되게 단거 좋아할 거 같고. 아. 코코아 되게 좋아할 아, 저쓴 거. 좋아요. 아, 저쓴거 <웃음> 좋아해요. 콜라, 콜라 사이다. 하나, 둘, 셋. 사이다. 사이다. 음. 그 알아요? 눈 감고 먹으면 콜라 사이다 구분 안 되는 거? 어 몰라요. 어 그래요? 아 진짜 몰라요? 해보셨어요? 아, 해봤어요 저. 구분 못해요 이거. 어, 나중에 거 저기 한번 저기 가서 해보세요. 네 해볼게요. 재밌어요. 어. 네. 어, 취향이 음식 취향은 되게 극명하게 어, 갈리는 거 같고. 맛있는 건 괜찮은 거 같아 그래도. 맛있는 음. 거요? 아 그러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네. 거. 그럼 내가 <웃음> 내가 <웃음> <웃음> 네 저기 촬영장에서 <웃음> 네. 많이 많이 사줄게요. 네. 그래 <놀람> <놀람> <놀람>